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타러입니다 여러분 아 이제 벌써 또 화요일이야 어우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게 방송이 되면 여러분은 어 수요일이겠네요 그쵸? 음, 이게 이제 어, 그렇죠. 수요일 아침이겠어요 어, 너무 빠르다 음. 그럼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5초 동안 생각에 잠기게 만들게 아 어, 뭐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 여자는 꽃일까요? 나무일까요? 음, 카운트 들어가요 하나 둘셋넷다 생각 끝나셨어요? <웃음> 너무 짧다고요? 어, 이건 넌센스 아니야 여자는 꽃으로 태어나요 어, 그건 여자고 그러나 인생은 나무 같은 거야 어, 왜 나무 같냐라고 하면은요 어, 때로는 햇살도 받지만 비도 맞아야 되고 어, 바람, 어, 거센 바람도 이겨내야 되고 낙엽을 떨궈서 어, 아, 앙상한 가지 어, 겨울바람에 시릴 때도 있고 음, 그러다 보면 다시 봄이 되면 또 풍성하게 잎을 내야 돼 근데 잎을 낼때 그게 나도 에너지를 갖다가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무한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 음. 그래서 꽃으로 태어난 여자가 음,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길래 이렇게 서론을 갖다가 <웃음> 알다가도 모르게 <웃음> 하냐라고 하면은 오늘의 주제가 그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운다면 음, 그 사람은 허전해 할까요 여러분은 내가 여자니까 내가 꽃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 꽃 이었으니까 어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한계로 남았으니까 나만 아픈 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어 공감하는 부분이 다르고 느끼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어, 남자나 여자나 다르지는 않아요. 물론 헤어지고 나서 그리울 수도 있지만, 분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어, 그게 무한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여러 번 무한반복하면서 그 사람이 음소거가 돼가듯 잊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잊어지지. 잊어지니까 어디 안 그렇잖아. 응.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럴 거다라는 거지. 물론 느끼는 바나, 어떠한 여러분에 대한 그 향기는 변질되거나, 아니면 퇴색돼서 다른 어딘가에 이렇게. 그 뭐지 물들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사람이라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 사람은 안 남아 있어요라고 외치고 싶으신 분들 음, 있을 거라고 믿어. 음, 그러나 사람이라면 어, 사람이라면 그 말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가, 자기만이 갖고 있는 감정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뽑아왔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그 사람 음, 허전해 할런지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운다면, 그 사람은, 어, 허전해 할까요? 어디 봅시다, 허전해 할지. 자, 우리 파랑새, 이 사람은, 음, 자기도, 어, 자기도 이거 뭐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해요. 음. 만약에 진심으로 지운다면 이 사람도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음, 이 사람도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진 않을 것 같아. 어, 어제 봅시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자기도, 그, 딱 만약에 진심으로 지운다면 이 사람도 어, 갈등은 하겠다 싶어. 음. 그래도 내가 너를,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그 선택을 했을 적에, 여러분과 사랑을 했을 적에, 그냥 놀아보자 식으로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진짜. 자기 판단하래 이 사람이면 될것 같다 이 사람이다 라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고 그리고 뭐뭐이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하고의 교제까지 그렇게 급하게 했던 건 아니에요 어, 이 사람 성격, 성격에 비해서 이 사람이 신중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서 마음을 지운다면 은요이 음, 사람도 슬플 것 같아 음, 그럼 나도 너를 내려놓겠다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나를 내려놓는다면 슬프지만 어떡하겠니 나도 내려놓는 수밖에 아 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망 같아서는, 음, 음 그냥, 그, 그러, 그, 그러, 그러지 마. 어, 날, 날 생각해 줘.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 그러지 않을 거야. 어,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않지? 그래봤자 나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음. 어차피 너, 너하고 너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볼 거다 해봤잖아. 어, 노력해봤잖아. 그래도 안 됐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너한테 뭐 그냥 한 번만 더네 어, 마음에서 나를 내려놓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어, 너의, 어, 너한테 의너 적합한 사람이 되어 될수 있게 어, 그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진 않을 거야. 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미 너와 나는, 음, 서로가 둘이 할수 있는 건다 해보지 않았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그게 다 부질 없었잖아.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음더 나갈, 더 나갈 필요도 없지 않니? 이러는 것 같아요 더 나갈 필요도 없지 않니? 그런데 그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이고 정말 정말 이 사람이 막그 뭐죠? 그한발한발 한발 여러분들하고 그 왔을 때 그게 정말 이 사람이 더 이상 할거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는 미지수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하고의 그 한발 한발이 그렇게 정확한 한발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내가 이래서 일본 카드를 갖다가 리딩하기 전에 그, 그 곡이 생각이 났어요. 첫 발자국. 그 노래 뭔그 리처드 크라이드맨의 첫 발자국. 그 피아노 곡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따라라라. 나나나나나나근 그, 그, 그 노래가, 그 곡이, 어, 그 피아노 곡이 딱이 카드에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어, 정말 여러분하고 있을 때한 발, 한 발이 진짜, 어, 그 가슴에서 막 울어 나왔던 한 발이냐라는 거야.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이 발자국은 그냥 이런 발자국, 한 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대로 된한 발이라면 이사람 거야 한 발은 여기서부터 한발한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내려, 한발한발 내딛을 때 여기까지 갔지 못하고 발이 좀 짧았던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노력을 어느 정도 하다가 아예 안 돼, 노력을 어느 정도 하다가 아예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발 끝까지 다해서 가고 한발 끝까지 다해서 가는 그런 노력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 약간 건성건성 그래도 완전 건성은 아니고 어, 나름 음, 나름 자기는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또 해야겠냐라는 거죠 음, 마음은 아파 나도 마음은 아프고 네가 정말 나를 마음에서 내려놓는다면 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러는 것같아 나도 내려놓을 거야 그때는 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또그 길을 가야 될 자신이 없어 나도 많이 노력했다라고 이 사람은 그러는 것 같아요. 나도 많이 노력했다.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지금 <웃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혹시, 혹시, 혹시, 음. 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을 갖다 좀 의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의심이냐라고 이 사람이 뭐 여러분들을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어 사람이 있다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내가 더는, 응, 더는 너하고 같이 갈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한테 다른 사람 있잖아. 어. 그런데 내가 어왜 라고 하는 것 같아. 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너는 음 너는 그런가 내가 너한테 연락, 연락을 하고 싶고 어, 연락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랬던 건 아니야 그런데 너 너무 잘 지내고 있었더라 너 너무 잘 지내고 네 인생 즐겁잖아 어, 근데 뭐 여기서 나를 갖다가 진심으로 지우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어 너 인생 즐겁게 지낼 때 보니까 나는 잊은 것 같더라 어, 그래서 나는 네가 진심으로 나를 갖다가 내려놓는다는 한 말을 갖다가 믿을 수,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 그게 진심인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선생님 아니요 라고 한다 그러면 카드 바뀐 거예요 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 번은 확인하려 들것 같아요. 한 번은 확인하려 들고, 어, 자기가 그 확인할 때를 갖다가, 어, 좀 때를 갖다가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어, 때를 한번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 하면은, 진짜 내가 얘한테, 어, 이그 파랑새한테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게 맞는 건가? 어, 확인해서 어. 확인해서 마음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 너를 잡는다면은 어, 네가 나 나한테 어떠한 어, 뭐지 기회를 한번더줄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세, 네가 나한테 기회를 줄수 있겠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음. 나는 그걸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네가 나한테 기회를 다시 줄런지 아닌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너는 네가 나를 많이 참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름 많이 참았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많이 참았어. 응. 내가 너어 너한테 다가갈 용기가 솔직히 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많지가 않아 왜냐하면 어 나도 너만큼 힘들었다 너랑 나랑 둘이 사랑을 했는데 너만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도 힘들었어 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어 나도 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 그것 때문이야, 무무엇 때문이야 하면은 내가 너한테 다가가면 네가 나한테 과연 어그 마음 한자락을 갖다가 다시 내줄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어 나의 한 너의 한 발과 나의 한 발은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 나의 한 발과 너의 한 발이 다르냐? 라고 하면은 나는 남자니까, 나는 남자니까 여자인 너의 한 발과 내한 발은 같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는 네가 만약에 나를 잊는다면은, 되게 힘들 거야. 어, 되게 힘들고, 어, 화도 나고, 어, 화도 나고, 어, 그냥 너한테 속았다라는 마음도 들것 같고, 분한 마음도 들것 같고, 막, 온, 온갖 각가지 마음이 다들것 같아. 온갖 각가지 마음이 다들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그 마음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그 마음을 드러낼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이 불같은 거는 있을 수 있어. 어, 불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마음으로 드러내진 않을 거예요. 왜왜 그러냐고 라 하면 은 쪽팔리니까. 난 남자니까. 어, 내가 그런 마음 갖다가 어, 너한테 한번 다가가볼까? 너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볼까?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싫어. 그냥 아쉬움 속에 두는 게 어더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정말 날 마음에서 있는다면 은 나도 너를 잊을 거야 어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그걸 갖다가 후회는 하게 되겠지 후회는 하게 되겠지만 어 그리고 너를 갖다가 더 추억하겠지 그런다 할지라도 음,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너에 대한 마음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를 어 네가 사랑한 만큼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너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뿐이고 어, 나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뿐이야 남자답게 너를 이해하지 못한 게 실망스럽고 어. 그리고 남자답게 너를 떠나지 못한 것도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 가지 부면에서 이미 너와 나와의 사랑은 깨졌는데 무엇이 나를 갖다가 어, 잡고 잡아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지 어, 그거 알아도 니가 나를 마음에서 지운다면 나도 너를 지울 거야 힘들겠지만 음,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이 사람 뭐 하냐고요 어디 봅시다 이, 이 사람 뭐 하는지 그냥 여러분을 갖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음. 어쩌면 그런 걸, 어쩌면은 이 사람이 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진짜 굉장히 좀 확률은 살짝 낮아. 어, 확률은 살짝 낮아요. 아직까지는, 어, 누군가가 옆에 없을 확률이, 어, 좀 높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냥, 그, 섹파 정도? 어, 가끔 한 그, 그, 그러니까 의미 없다, 그래야 되나? 어, 마음이 없는, 그냥 육체만, 어, 관계만 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다. 그것도 가끔 띄엄띄엄. 음. 왜냐면 남자는 그게 필요하잖아. 어, 그렇지만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어,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없겠다. 라는 거예요. 없겠다. 아 이사람은 아 이사람은 어디 봅시다 여러 이사람은 음, 여러분들을 갖다 아니 왜왜 왜 그래 나 이해를 할수 없네 이사람 여러분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떨어져서 그러래뭐 이사람 뭐 입이 거칠어요 어? 뭐. 성격은 좀어 세다라고나 개중에는 좀어 저기 뭐 말이 거칠을 수도 있어요 말이 거칠을 수도 있지만 어이 사람은 이 그런 것에 비해서 바람기는 적어 색파가 어, 있다 있는데도요라고 한다면은 의미 없어요. 어 의미 없어 그냥 한번 그냥 저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오히려 더 좋아했었던 게 아닌가 음 어디 봅시다 근데 왜 헤어졌냐 라고 하면 이 사람도 인정은 해요 이사 예 여러분을 갖다가 외롭게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해 예,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네가 그렇게 어 행동하는 것도 옳지는 않았다. 어 개, 저기 막 객관적으로 자잘못을 따지려면 너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너도 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너의 친구들이나 친구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노는 거 어, 노는 것을 노는 것보다도 나를 더 신경을 써줬어야 된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이 사람을 버렸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선생님 아닌데요라고 한다면은 뭐 쌍방 합의하에 헤어졌을 수도 있고. 음. 그렇지만 그 일본 카드는 이 사람이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 자기 그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한테 콱콱 질렀을 수가 있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되게 잘했어요. 남성스러움, 남성스러움이 있거든. 근데 지나다가 보니까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 어, 조금 여러분이 좀 힘들어지지 않았겠나. 이 사람의 이런 강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사, 이 사람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는 대화가 그닥 없었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나갔다던가, 아니면, 그, 그런 어떤 모임을 나갔어요. 여러분, 그 정해, 정해 있잖아. 정해병. 어, 나랑 친한 애들하고 나가서, 나가서 놀고 막 이랬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오해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오해냐라고 하면, 은딴 사람이 있다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응. 그래서 그이 사람이 어쩌면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 말을 갖다가 좀 거칠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요. 남녀 사이가 이렇게 좀 오래 되면은 어, 그렇기도 해 어, 그렇, 그런 그런 사, 오해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봐. 그렇지만 여기선 오해라기보다는 어떠한 실질적인 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더 이상 네가 나를 갖다가 너의 남자로 어, 저기 막 대. 너의 남자로 나를 갖다가, 어,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 너를 갖다가, 어, 너를 갖다가 더 어떻게 할 적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긴 깨진 것 같아. 음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그 누구를 갖다가 뭐 사귀고 사랑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음 그런 거는 없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빨리 잊고 자기 원래 상태로 그냥 그 평정심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없는 이 사람의 그 라이프는요 더 쓸쓸하지 않겠나 어, 더 쓸쓸하고 진정 어, 나를 갖다가 진정으로 대해 주는 사람이 없지 않아 어, 없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언제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 어떠한 그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음, 뭐 어떤 휴식이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갖다 보이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죠. 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잘 되고 내 일에 몰입할 수 있게끔 자기 그 자기 시간만을 갖는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조금 자기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어,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그래요. 자기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진심으로 이 사람을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내려놓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하고 마음이 다르잖아. 생각은 내려놓지만 마음 한자락에서는 계속 여러분이 한동안 좀 길게 남아있겠다. 어, 길게 남아있어요. 쉽게 못 내려놔요. 여러분들은. 음. 길게 남아있겠다.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면 복합적인 마음. 음, 그좀 인간 그 뭐지 그 인간대 인간으로서 더 좋은 관계를 길게 끌고 가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어... 어떠한 그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어, 이뻐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을 이뻐한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이뻐해요. 그렇지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그 뭐지? 그걸. 자기의 리듬을 갖다가 찾으려고 되게 애쓰지 않은가 그래도 빨리 자기 리듬을 되찾아갈 거라고 봐요 속은 어떻든지 그건 상관없고 정안 되면 그냥 미친 듯 일만 하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운다면, 그 사람은 허전해 할까요? 어, 허전해 할까요? 이 사람은, 갑자기 2번 카드 하니까 또 생각난 노래가 있어. <웃음> <웃음> 선생님,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어, 이 사람은, 아, 어, 여러, 그, 그, 여러분 알란가 몰라? 어, 모를 거야, 젊은 친구들은. 그, 장두석의 사랑한다 해도 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한다 해도 듣지를 않네, 떠나가 버렸네. 잊을 수밖에. 그 노래가 있어. 이 카드 보니까 다그 생각이 나. 어.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사랑한다잖아. 어. 왜 자꾸 떠나가려 하니. 어. 그대가 떠나신다면 난 정말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진짜 놓는다면 어떡할까. 여기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이 아름답지 않은가 어, 그 시절로 돌아가고 파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때 나는 파랑새 야날 어, 버리지 마 이러는 것 같아요 <웃음> 어, 날 버리지 마 어, 그러지 마너 그러면 안돼 어. 나는 니가 전처럼 나를 갖다가, 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기를 바래. 전에 줬던 마음을 나한테 줘. 라고 하는 것 같아. 너 없이 나는 어쩌라고 너 마음 내려놓지 마. 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어, 그런 것 같아. 음, 그냥, 어, 너의 세상, 너의 세상에 나를 어 품어줘 제발 이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진짜 진심으로 지운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할 거나 못 하겠는 어떻게 계속 여러분 주위를 갖다가 맴돌 거 같아요. 그 오리 오리처럼 음, 난리 날거 같아. <웃음> 여러분 그 오리 알죠? 이렇게 천둥오리. 천둥오리는 아래에서 부활을 딱 하면은 제일 처음에 보는 거를 갖다가 자기 엄마로 각인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만약에 사람을 봤다면 그 사람이 그 새, 그 오리의 엄마인 거지. 어. 그것처럼 음, 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내려놓으면요. 이 사람은 난리 나네요술 마시고 어, 파란 새야 안돼 그러지 마 이러는 것 같아. 음.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계속 주기적으로 어, 주기적으로 저기 뭐야 그 그러겠다 어, 여러분 주변을 맴돌겠다 때로는 어, 징징거리기도 해봤다가 꺼져 그러면 꺼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꺼졌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 좋아해요 음 여러분 타로 카드 많이 봤잖아요 이 카드 봐요 딱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어 차도 돌아오고 차그 차도 돌아오고 그런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 근데 여러분이 떠나간다라고 하면은 어난 정말 어난 정말 있을 수 그럴 수는 없어 어 그럴 수는 없어 그런 거 같아. 어 그러지 마 제발 마음을 돌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고 그 마음에 확고하다 그러면은요 징징징징징징 되다가 이 사람 우울증 올것 같아 어, 술 마시고 막 어, 우울증 올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음 파랑새야 내가 어어 어, 내가 뭘 갖다가 고쳐야 되는지 어 내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 어 나는 정말 너에 대해서 진심이 거든 나는 네가 내가 표현하는 게 어~ 조금 음~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 어, 내가 네가 뭐라고 말하고 마음에안 들면은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널 갖다가 무시해서 어~ 그런 거 정말 나쁘다는 거 알아 말, 말투가 말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말을 못 하지 이 사람은 음~ 생각은 대단 많은데 말을 못한다. 어, 근데 나 떠나지 마너 없으면 나는 어, 어, 저기 뭐야 어미 잃은 아기새처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나? 음 그런 것 같은데 심적으로 여러분들은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있을 때좀 어, 편했던 게 아닌가? 음,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서 지운다고 하면 엄청 당황할 거예요. 어, 지금 뭐 헤어져 있던 어쩌든 상관없이 그럴 것같아왜 그러냐면 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좀막 당황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그런 것 같아. 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많이 의지를 했었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고, 이, 이 진짜 반려자로 생각한 거 아닐까?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결혼한다면 내 결혼 상대자는 너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좋잖아 응. 이렇게 카드 나오기 힘들어요 응. 이렇게 카드 나오기 힘들어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여러분이 음, 소리 때문에 정지했다 한동안 정지했다라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할게요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상당히 좋아해요 물론 성격에 문제는 있을 수 있어 어, 어떤 문제냐 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술을 너무 좋아하거나 어, 그리고 고집불통일 수도 있어요 뭐 대단하게 어떤 고집을 부려서라도 보게 아, 하 말이 꼬인다 보다도 한번 자기가 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저,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 저, 어, 사람이, 그,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어요. 어,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힘들다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가, 어, 확고하다라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알게 되면은, 어, 어, 뭐, 술독에 빠져 살 수도 있겠네. 음, 술독에 빠져 살 수도 있겠다라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아... 여러분에 대한 의지도 의지지만 여러분을좀 많이 믿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좀그 뭐지 소울이 통하지 않았나? 어, 아니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어, 소울이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아까 헬려던 말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수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어. 겉으로 보이게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수심이 겉 많다 걱정과 근심이 많다 라는 거야 근데 누가 볼때크게 뭐가 걱정이야 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 저기하라고 할수 있지만 이 사람의 성격상 이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지 어, 왜냐하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근심이나 걱정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일도 이 사람한테 큰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 사람은 조금 어, 뭐지 다루기는 힘들어. 성격적인 면에서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잠수를 탄다면 내버려 둬야 돼. 뭐몇날며칠타도좀 내버려 둬야 돼요. 어. 그냥 그좀 아, 그러지 마.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은안 풀려. 지가 풀어야 풀리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다라는 거야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카드에서는 그렇다하게 나오는 거지. 지가 풀어야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지가 풀어야 풀린다는데. 누가 풀뭐 누가 저기 막 풀으라고 했다고 풀리는 성격도 아니에요. 지금 뭐어떡하고 있냐고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서 지운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 엄청 실망하지. 실망을 하는데 참 그런 게이 사람이 오히려 더 여러분을 못 믿는 게 아닌가? 그 그게 왜왜 왜 그렇게 되는데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요라고 말한다면 그런 거 있잖아. 그저기 불효자 불효한 자식이 더 슬피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더 슬피 운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딱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한테 뜻탁해 해준 거는 없고 받기만 했으면서 받기만 했으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줬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어, 이 지금 이 흘러가는 걸딱 보니까 이 사람이 받았나 줬나 잘 모르겠네. <웃음> 아 선생님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마 주지 않았으면 받았겠지 둘중 하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딱히 준 건지 받은 건지 확신이 쓰질 않아서 그래요. 음, 그런 거라는 거야. 암튼 주, 주지 않았으면 받았겠지 아, 무슨 얘기하려다 또 까먹었네 아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은 어 자기가 줬다 받았다 아 암튼 주거나 받거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 내가 어, 이 사람이 줬다 라고 생각하나 보다 자기가 아 이제서 나왔네 내가 어 너한테 진짜 어 이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어, 너한테 내가 진짜 끝까지 해줬잖아. 어, 내그 저기 막그 몸과 영혼이 다 마르고 달 때까지 너한테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네가 이제 와서 나를 떠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적반하장인가요? 어, 모르지 뭐. 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아직 카드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지 응?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이, 이 사람을 갖다 마음에서 그렇게 지우려고 애를 쓰지? 음. 어참 그게 좀 아이러니한 문제야 뭐 여러분을 갖다가 속이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아 어. 그런데 뭐가 있냐 라고 하면 자기 곤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싫어. 안내밥안 먹어. 쫙 그러면은 어, 세상 없어도 안 먹어. 그 기분이 풀릴 때까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말실수를 하게 되면 어, 말에 꼬리를 꼬리를 무는 거지. 어, 이 사람은 조금 그런 것 같아. 네가 어.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자기야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왜? 내가 해준게 싫다라는 거야? 그럼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럼 뭐, 다른 것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에 꼬리를, 꼬리를 문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여러분들이 말이 그때 실수가 있어서 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기분 기부 전에 기분 나빴던 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때 말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차곡 쌓아놨다가 여러분들이 뭘 갖다가 하나 잘못하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옛날 캐캐 묵은 것까지 다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질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거에 질려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이렇게 좋은데 헤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온 카드를 갖다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헤어질 이유가 없어요.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어딜 봐도 헤어질 이유가 1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 굉장히 긍정적이거든. 지금 여기는 애 낳고 살림 차려야 되는 거야. 어,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게 헤어질 만큼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줬는지 냐줬 받았는지 그걸 갖다 모르겠다고 한게 카드 흘러가는 게 너무 조, 좋은데 그걸 무슨 수로 알겠냐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다그 뭐지 부정적인 애, 그 저걸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지 카드에는 양면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너만 그렇게 참은 줄 아냐 어, 네가 했던 말들 이런 거다내 맘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나도 그거 다 참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무엇을 갖다가 고민할 때도 다 자기 위주로만 본다라는 거야. 어, 그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사랑은 주고 받는 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상황에다만 스포트라이트를 쫙 미친다라는 거지. 어. 네가 왜? 어. 헤어진, 헤어지려고 하면 내가 헤어지는 거지. 너를 갖다가 내 맘에서 지운다 면 내가 지워야지. 왜 네가 지워?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했는데. 음. 그런 것 같은데. 음. 어, 이 사람이요, 또줄 때는 또잘 줘, 잘 베풀어 줘. 그래, 그런데 이런 성격 때문에 죽어도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죽어도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어. 어, 내가 다 했는데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응. 음.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 너? 응, 그래, 뭐, 너. 그래. 네가 만약에 진짜 어, 내가 이렇게 너를 갖다가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나는 어떡하냐 네가 가면 어떡하냐 돌아와 돌아와 하는데도 간다면 뭐 내가 뭐 어쩌겠어 떠나간다 라고 하는데 뭐 잊을 수 밖에 어, 나는 너를 잊을 수 밖에 어. 내가 또 다른 방법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있기는 힘들걸? 어, 이거는 자, 그, 거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라는 거지. 있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여러분을 딱 끊어내지는 못하겠다. 한동안, 어, 또 다른 괴로움이, 어, 또 다른 괴로움이 이 사람 마음을 갖다가 휩쓸고 가지 않을까? 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자기를 갖다 마음속에서요, 완전히 놓는다는 건요, 상상도 못해요. 어, 그래도 네가 나를 좀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암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운다면 그 사람은 허전해 할까요? 라고 한다면은 글쎄 음. 글쎄 허전해 할거 과연 아이고 두들두들 두들. 어. 네가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를 지울 수가 있어? 어. 하면서 이룰 거 같아요.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너너 너, 너, 내가 어떻게 하든 너는 나를 기다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어? 응. 내가 철이 없고 그런 거 인정. 어, 인정.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너의 마음에서 나를 갖다가 싸그리 진심으로 지울 일이었어라고 하는 거같아 음. 응. 그게 그렇게 지울 일이었어라고 하는 것 같고 하... 답다, 하다 어쩌지? 응, 어쩌지? 그러는 것 같아요. 어쩌지? 그러는 이 어쩌면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키우다시피 한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겠다, 진심으로 내가 너를 갖다앉으니 아, 아예 처음부터 안쓴 것처럼 완전히 새 종이로 다 지워버리겠다 우리가 글씨를 갖다 이렇게 쓰면은 지우더라도 이게 글씨 썼던 자국이 남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 자국도 안 나게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난리 날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막 난리 난리 치는 게 아니라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렸어? 나는 어떡하라고? 응? 나는 어떡하라고? 응, 그런 것 같아요 응. 왜왜 왜 나는 어떡하라고라고 하냐면요 어쩌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 용돈도 조금씩 지어주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어왜 그러냐면 직업이 어 자꾸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요즘에 코로나 시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직업 자체가 오래가지 않을 수가 있다. 어쩌면은 그런 이 사람이 뭐학 학교를 어디 나왔던 상관없이 어, 학교를 어디 나왔던 상관없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면은 어, 연애나 모든 그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적에 비용을 다 대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연하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오냐 오냐 해줬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런 그그 그, 그, 그, 이게 제네럴이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싹 떠오 그는게고 정도라는 거지. 만약에 진짜 연하여서, 어, 그래서 하는 짓이 귀여워서라든가, 아니면 이, 이게 이제 직장이 그몇달 뭐 버티지 못하고 자꾸 나오게 되고, 직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치가 않다라는 거지. 음, 자꾸 노는 날이 많아져. 어, 노는 날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싹그 지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 그, 뭐지, 그, 뭐지,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지. 끈떨어진 연이 된다라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완전히 준다 그러면, 뭐, 치, 뭐, 나 뭐, 뭐, 좋지 편하지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서 그동안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야 네가 어, 네가 연인 이게 연인이지 엄마냐 뭘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야 좋죠 어, 나도 내마음대로살 거야 그러다가 또딱 가다가 아 이게 아닌데 어 조금 더 인연을 더 끌고 가야 되는데 아 고민이다 나는 어떡하지 어아 그렇다고 어딜 갔다 저 일을 갔다가 저쪽에다가 뭘하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아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당장 다음달 그 월세도 좀 내기도 힘들고 아 이씨 나 이러면 안되데 그냥 가서 바지가랑이를 잡고서 한번 매달려 볼까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마음도 있다. 어디 봅시다. 그냥 일을 해. 일이 없어요. 뭐, 저라고 이러고 싶겠어요? 저도, 진짜, 나, 그래도 내가 남잔데, 달린 게 있는데, 매달리고 싶겠어요? 진짜. 여자보다 하나 더 달았는데 응, 나도 뭐 어떻게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걸안 된단 말이지. 아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면은 그냥 따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널 붙여주겠다면 가. 뭐 여기는 임금이 적다느니 어 저기 저기는 얼마 준데 왜 여기는 일을 더 하고 요만큼을 준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라고. 네가 아직 들굴 먹구나. 아 예, 어. 아직 들굶었어요 어. 그러니까 철딱선니가 없는 거지 나이하고 상관없어. 진짜 연하가 아니면 철이 없는 거야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 아,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철이 없어서 어. 철이 없어서 여러 저기 막 여러 분을 갖다가 외롭게 했다든지, 어. 아니면 이 사람이 철이 없어서. 어. 저기 막돈 많은 누나들만 쫓아다녔다든지 뭐 그런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아, 그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뭘또 누구를 구해? 어, 구간이 명간이라고, 구간이 명간이라고. 우리 파랑새한테 한번 매달려 볼까? 라는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매달려 보면 우리 파랑새는 내 얘기를 들어 줄 거야 어, 우리 파랑새가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죠 어, 저기 막또 인정이라는 게 없지는 않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그런데 뭐 이게 끝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라니까 어, 그런 생각 하지 마 끝이야 더 이상 얘기는 없어 어그 의사소통이 단절됐다 라고 봐 너하고 얘기할 마음이 없다니까 지금 주제가 이거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제가 아무리 나를 갖다가 완전히 어, 순삭 완전히 지우고 그냥 그런다 할지라도 왜 기회가 없겠어 기회를 보면 되지 그러는 것 같아요 어. 네가 나를 마음에서 완전히 지운다 할지라도 기회를 보면 돼. 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랬어? 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정신으로 취직을 해. 어. <웃음>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여러분이 먹여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음. 막 고민을 하고 막 이것저것 하지만 그래도 아, 안돼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야 이건 아니다 싶어. 그래도 이 사람은요 자기 주제를 갖다가 조금 파악하는 것 같아. 어, 자기 주제를 좀 파악한다라고 봐요. 이건 아니야. 어, 나는 너 나는 너니 네 곁을 떠나면 끈 떨어진 연대 나 버리지 마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응, 안 돼. 그냥 조금 이렇게 화내다가 어, 조금 화내다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조금 화내다가 그냥 날 다시 붙여줘 이러는 것 같아요. 응, 조금 화내다가 그냥 날 다시 붙여줘. 아니면 네가 내가 보기 싫다 그러면 잠깐 어디 가 있을게. 그때까지 어, 좀... 정좀 정신 정신적으로 쉬고 그래 알아 힘들겠지만 우리 자 다시 그렇게 마음 맞춰서 가보자 그러고 싶은 게 아닌가 어. 마음 맞춰서 가보자 제발 그러지마그 생각 나쁜 거야 그러는 것 같아요. <웃음> 아또 나오네 이거 어, 이게 어떻게 이게 세 개나 나오지? 와이 사람은 뭐가 이게, 이게, 이게 이거 이거. 이저기 이뭐 허미 카드가 세 개나 나왔어 여기 하나 또 있잖아 세 개나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진짜 다 싸그리 지워져 버린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어, 난리 난다라고 봐 저기 막 미칠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웃음>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 이 사람은요 잠도 못자고요 책상 밑에서 다리 에달달달달달떨것 같아 음 잠도 못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지워 버린다 그러면 그냥 화나서 당분간 못보는 거고 그러다가 불러주겠지 라고 하는데 진짜 안 불러주면은 이 사람은 진짜 오갈 데 없는 것 같은데 음 그러고 딱히 뭐 누구한테 가겠다 이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어 오로지 너 이러는 것 같아. 오로지 너, 어, 오로지 너. 설마 이것이 끝이겠어? 어라고 그런 거야. 설마 이것이 끝이겠어? 네가 나를 버리겠어? 그럴 그, 그럴리는 없겠지. 어, 그러는 것 같아. 너무 간절한데 이 사람은.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거 같고, 여러분하고 다시 음, 좋은 감정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음, 아니면 술 마시고 있거나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있어요. 속이 상해서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음. 어쩌면은, 왜요 라고 하면 어쩌면은 어쩌면이에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만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와 계속 완고하게 완고하게 한다 그러면은 어, 여자는 없나요 라고 하면 어, 사귀는 여자는 없어요 음, 지,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 스치는 건 사귀는 게 아니지 그냥 남자니까 나, 남자한테는요 이 잠자리가 잠자리라는 잠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욕을 해소할 때가 필요해요. 음, 성욕은 해소할 수 있겠지만 음, 뭐 만약에 그 성욕이 돈다라고 하면 술 마셔서 떡이 되던가 그래서 그렇게 풀, 풀어버린다던가 아니면 음, 아니면 혼자서는 해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지. 술이나 뭐 이런 걸로 해결할 것 같은데? 술 마신 대게 해결이 되나요? 그러면 술 마실 너무 많이 마시면 뭐 그거 살 생각 안 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풀겠지. 아니면 잠깐 잠깐 누굴 만나서 그냥 하룻밤 풀다던가. 근데 막 누구를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럴 마음이 없어. 이 사람은 지금요. 누구랑 연애할 그럴 계제가 못 돼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싸그 싸그리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요이 사람은 눈앞에 깜깜할 수도 있어 음 그러다 말겠지 라고 했는데 아뭐어떡 하시게 진짜 완전히 싸그리 다 지워버리시게 어. 근데 뭐 산잎에 검어진 치나요? 그렇지는 않지 음. 아 죄송합니다 소리 때문에 자꾸 스탑을 하게 되네 어, 밤에 특히 저렇게 보일러가 자꾸 돌아가요 음 자 암튼 어디까지 하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그냥 이어서 갈게요 이 사람은요 카드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요 좀 순수한 구석이 많은 친구예요 어, 흠이 있다면 지금 일자리가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게 그게 문제고 그게 문제인데 순수한 친구지 싶어요 어, 그리고 남자들은 딱두 종류 두 부류가 있대요 애 아니면 개라는 거야 어. 이 사람은 좀 애가 아닌가, 좀 철이 조금 들들었다. 그런데 철은 이제 지나가, 이제 이게 이제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 알아가는 것 같고. 조금씩 나지고 있지 않겠나지지 않겠는가. 어째만 이 사람은 순수한 부분이 있네. 어, 악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도 뭐라고 뭐라고 하면은 들어 어,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이 여러분이 딱 하면은 어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했던 거는 그 여러분이 조금 그 카리스가 있고 끈끈 맺는 게좀 정확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좋아했다. 여러분도 지금 어, 이 카드 상에서 보면 좀 외롭. 지 않은가. 어.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하고 궁합 면으로서는 잘 맞아요. 이 사람이 직업만 확실을 하다면 은이 사람 좀 애교가 있거든. 이 카드 상에 좀 애교가 있다라고 나와요. 뭐 완전 깨발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밝은 에너지가 있어. 좀이 친구가 좀 직업만 좀 어떻게 좀잘 잡았으면 좋겠네. 음, 그것만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매치가 잘 된다라고 봐. 어이 이 궁합을 봐주시네 카드상에선 그래 카드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직업만 좀 좋았으면 좋았을텐데 라는거 그랬으면 은 여러분들하고 좀잘 맞고 큰 문제 없었을텐데 자꾸 직업이 떨어져 나가는게 아닌가 돈이 없다 음. 자 암튼 어,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운다면 그 사람을 허전해 할까요? 어디 봅시다 허전해 할지 음 이게 뭘까? 음참 애매한 카드가 나왔네요 어, 애매한 카드 이게 누구한테 저 이게 뭘까요? 허전해 할까? 글쎄, 아이고, 이 사람은, 어, 여러분이 마음에서 완전히 지운다라고 하더라도 아닐 수 있겠는데? 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저기, 막, 기분이 좋을 수 있겠다. 어, 기분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혼자서 꿈에다 색칠하고 있지 않을까? 어, 꽃마다 색칠은 하기는 하는데 어디 봅시다 음이 사람은 그 자신감이 있기는 하구나 자신 불안하면서도 어, 마음 한구석으로 될까 어, 이게 과연 잘 될까 하면서도 자신감은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운다 어쩐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당분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이 4번 카드는 그래 뭐지우든가 말던가 라고 부르는 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지금 친구가 있는게 아닌가 어쩌면은 어쩌면은 음어 이 사람이 조금 바람기가 있나요? 음, 바람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기가 아니라면 그 조금 뭐라 그럴까? 어, 사람이 좀 경솔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뭐 직업적인 부분이나 능력적인 면서설 갖다가 자기를 갖다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헤어진 것도, 이 사람이 자꾸 자기를 갖다가 가대평가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아깝지. 생각을 해봐. 어? 네, 내가 너한테 가당키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조금 시, 어, 기고만장? 어, 시건방진 면분도 없지는 않고. 응. 음. 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어한담은 하는 놈이야. 어 그런 것같아뭐너 니가 뭐 나를 마음에서 치우뭐 치우고는 말거나 어너 아니어도 여자 많어 그러는 것 같은데? 응. 어. 나 그러고 잘 나가. 어. 그냥 너도 지우고 잘 살아. 뭐 굳이 뭘 지우겠다고 선포까지 하냐. 응. 어. 아이 지금 가뜩이나 어, 나도 지금 새 출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막새 출발 하고 싶은 마음 사람도 생겼고 그러니까 너도 나나 나, 나 잊어 나 잊고 그냥 너도 네길가뭐 이러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굳이 그런 거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것 같아 미안해요 너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어쩌면 이거 환생 같은 느낌도 나는데 음. 환생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꽂혀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서 싹싹싹 지운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반성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근데 그런 거는 있어 아 내가 아 조금 싸가 접시했나? 아, 그래도 좀 여지를 남겨둘 걸 그랬나? 아 그러다가 걔가 날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고 그 놈의 기집에나 너무 여우 같아가지고 속을 모르겠단 말이지. 아 이게 저기 막 다리 한짝 쓱 내물고 꼬시기 꼬, 나를 갖다가 꼬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줄등말듯 줄등말듯 하면서 주저앉고 사람 매간장만 녹이고 이거 혹시 나 간보는 거아니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아, 그래도 못 먹어도 고라고 일단 가봐. 아 그럼 우리 파랑새는 어떻게? 아 머리 아프다 진짜 이러는 것 같아요. 어 이러는 것 같다. 어, 그런 거서 조금 불안해. 어 살짝 불안해. 아 모르겠다. 일단 아, 못 먹어도 고 아, 일단 일단 가, 일단 가보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일단 생각을 해보지. 어 일단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걔 나를 싫다 그러면 걔가 정신이 이상한거지 어. 나를 싫다 그리는 럴 없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단 꿈에 젖어서 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거라는 단 꿈에 젖어서 있는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단꿈에 젖어 있다 그렇지만 이게 뭘까? 그 친구도 과연 그럴까? 음, 이게 그, 막, 급진전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어, 나름 체계적으로. 이 사람이, 어, 뭐, 환승한 느낌은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이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첫눈에 꽂혀서라기 보다는, 이 사람이, 이, 이 여자가 얘를 갖다 좀 꼬신 느낌도 들 든다라는 거야 좀 꼬셨다라고 봐 조금 남자를 갖다가 잘 안다 그래야 되나? 약간 백치미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좀 꼬신 느낌이 있어. 왜 꼬셨냐라는 거지. 왜 꼬셨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라고 좀 말로 좀 이렇게 이 여자를 갖다가 조금 어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여자가 굉장히 이쁜 것 같은데? 어, 이 사람 기준에서 어, 뭐, 제 누나 안경이라라 그러잖아. 되게 이뻐, 이뻐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스타일리시한 사람이 아닌가? 어, 그리고 조금 인맥도 좋고, 인맥도 좋고, 친구들도, 어. 근데 이, 이 여자는 자기, 그,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들하고만 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진짜 받아줄까? 음. 그것이 문제다, 라는 거지. 과연 받아줄까, 라는 거지. 이 사람 생각대로. 어디 봅시다. 어쩌면은, 어쩌면은 이게 이 사람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뭐 내가 결혼했다라고 아니뭐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아님, 아 결혼을 하지 않아서도 가 아니라. 그뭐 별거 중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그 서류상에는 유부녀인데 뭐 저기 뭐 별거 생활을 지내고 있던가 아니면 남편하고 떨어져 있던가 뭐 어떠한 그런 거에서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조금 뭔가를 갖다가 속 있는 느낌도 난다라는 거지. 살짝 속고 있는 느낌. 속이려고 해서 속이 계획적으로 속인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어뭐 배우자나 아니면은 어뭐 남친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현재. 어 현재. 그렇지만 그 그런 거뭐 요즘에 그렇잖아. 이혼하지 않고서 따로 떨어져 살기도 하잖아. 어떤 이런저런 그냥 머리가 복복 어, 복잡해서 이혼하는 거좀뭐 뭐 이런저런 것들이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그전 남친이 있더라도 좀 헤어지자 헤어지는데 좀 복잡한 것이 얽혀 있어 가지고 못 헤어지고 있다거나, 암튼 뭔가 하나는 갖다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모르고 이사 어, 저기 막 뛰어든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이 여자하고 깨져 깨지게 될 것이다. 깨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깨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어, 맞아. 그래서 체일것 체일 같다라는 느낌이 나요. 어, 체이게 될 것이다. 음, 너무 지 잘났다라고 생각. 이걸 저기 뭐 어쩌면은 이 4번 카드는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체인 거를 갖다가 알려면 알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알려면 알 수도 있겠다. 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아 카드가 이렇게 왜다 뒤집어져 있을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알려면 알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너무 경솔했지 어, 상대방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안다고 나름대로 좀 오래 지켜보 나름대로 오래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사라 그 여자를 갖다가 알려고 조금 애를 써본 게 아닌가 음, 나름대로 기회를 포착하고 알아 가려고 노력했지만 진짜를 진짜 이 여자가 숨기는 거는 알지 못했지 않았겠는가 이 여자는요 그, 이 남자하고 뭘 어떻게 해볼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 혼자만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아까 초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불안해한, 불안하고 약간, 어, 확신이 서지, 불안하다고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 불안하다기보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거지. 음, 환승의 느낌도 있지만, 어, 이 사람이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다. 썼다라고 봐요. 왜냐면 뭔가 느낌은 좀 쎄한 게 있는데, 쎄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지. 어, 저 친구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뭘 숨기는지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나한테 사인은 준것 같은데,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사인은 준것 같은데, 왜 내가 다가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탁, 어. 갑자기 태도가 변했을까?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근데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뭔줄 아세요? 지한테 웃어주면 다 지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네 생각이고. 웃어준다고다 좋아하냐?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냥하게 잘해주니까 아싸 얘, 나 이놈의 인기. 아, 여자들이 나를 갖다 가만히 두지 않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이래서 어떤 그 막. 그 여럿이 모이는 술자리에서 어? 재밌게 놀아 재밌게 놀고 웃어 주니까 얘 나한테 반했네 홀딱 반했네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실제로 홀딱 반했네 놈 홀딱 반에게 뭐 홀딱 반 갯불 지혼자만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점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을 갖다 키워가고 그래서 야. 살짝, 어, 살짝 이게 환승이라는 느낌도 들지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떠한 꿈을 꿨다. 근데 알게, 결국은 알게 된게 아닌가? 이 여자가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자기한테 숨겼다는 거. 그니까 러꼭그 배우자가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있었어요. 근데 뭔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시, 뭐, 뭐지, 냉전 중이다던가, 아니면은 뭐, 별, 어, 그, 부, 그, 결혼했다면 별거 중에다던가 그렇다라는 거지. 음, 그거라다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아직 알게 되지 못하고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 여자한테 채우고 나서가 문제잖아. 어. 아, 내가 걔한테 괜히 나를 지우라고 그랬나? 아, 내가 진짜 이, 이놈의 입이 방정이다라는 거지. 또 끝났, 또 데스가 또 나왔네. 음. 타워하고 데스가 나와서 이 여자하고는 끝났다라고 봐. 어, 끝났고, 음, 여러분들하고도 끝나는 게 아닌가, 완전히? 어, 입이 방정이어서? 그냥 쓸데없이 방정을 갖다 너무 얼리어에 떨었지. <웃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씨. 어떻게, 아, 진짜 다 지웠나? 어, 그 생각도 한다라는 거야. 진짜 다 지웠나? 아, 조금, 아, 좀, 한번망좀 볼까? 진짜 다 지웠는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음. 망좀 볼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만약에 이런게 아니라면은 두 가지로도 해석이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하고 끝났다던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문제 있잖아요. 서류 문제나, 만약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 여러분의 배우자였다면은, 어, 서류 문제나 이런 게 끝났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남친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얽힌 게다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너를 갖다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닌데, 아, 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어, 이 여자가 여러분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여자가 여러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을 떠나서 어, 환승을, 환승의 느낌이 난다 그랬잖아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깨끗이 지어버리겠다라고 그러면은 어, 좀 그런 거지 뭐뭐 뭐. <웃음> 머리가 복잡하다라는 거지. 깨끗이 지우겠다, 그러면. 그래도 얘가 나를 설마 깨끗이 지울란가? 아, 걔가 설마?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거는요, 후자,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후자일 가능성보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놓게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여자하고 헤어지 그렇게 해지 쫑이 나고 어, 잘될 거라 생각했던 게 쫑이 나고 이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한테 어,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 아니면 다가간다 라기보다는 여러분하고 그 마지막 그 연결고리는 안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어. 후회라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후회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성격이 조금 긍정적이고 지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이, 다시 어떻게 좀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라고 하면은, 왜? 왜 헤어져야 되는데? 어라고 생각하고 다 지우는 건안돼어다 지우지는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너 네가 다 지운다고 하면 그래라고 해줄 것 같아. 그건 말도 안 되지. 어 네가 네가 없으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 허전해서 안 돼. 그냥 너라는 어떠한 그 그리 그 어떤 연결고리 하나만으로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데 너나 지우지 마 어, 너도 나 지우지 마 어, 나라는 돌아갈 곳이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거에 서로 돌아갈 자리를 지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안 돼라고 어, 생각하는 것 같아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은 근데 전자라고 한다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야. 전자준 후자든, 그 뭐지?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지 마. 그건 안 돼. 어, 너와 나는, 어, 나중에라도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는 지우지는 말아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어, 저기, 뭐야, 만약에 환승이라고 하면, 비록 환승은 했다선 치지만, 그래도 너도, 그럼 너도 공평하게 하나 새겨. 어, 공평하게. 어, 기다려 줄게 그거는 어, 기다려 줄게 그렇지만 완전히 끊치는 마 그러는 것 같아요 음뭐 이럴 이러기도 참 힘든데 어왜 그러냐 라고 하면 요, 요, 요것들 요요 때문에 그래 요거 요거 요것들 때문에 음 기다리고 있겠다 요것도 있고 음 너도 누구 하나 사겨 그러면 그런 공평하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귀었다가는 끝나는 거지. 남자들은 말을 갖다가 막 이렇게는 해. 그렇지만 실제로 움직여 봐. 어, 그러 남자들은 용서 안 하지. 근데 말은 일단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너도 갔다 오라는 게. 그렇지만 지금 뭐다? 급하다라는 거지. 여러분하고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질까 봐 급하니까 일단은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어, 그렇지는 않아요. 남자가 질투가 얼마나 강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일단은 여러분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잡아놓기 위해서 그런 수도 쓸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다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지. 여러분이 누가 없다는 걸 갖다가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잖아. 누 누울 자리를 보고. 어, 그런 거예요. 인, 이, 뭐, 이게, 저기, 이게 뭐야, 이게 다. 뻥카! 우리가 포카 칠때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상대방을 갖다가 죽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 뻥을 쳐야 되는 거지. 이게 한마디 하나의 뻥카라는 거예요. 어. 아무튼. 네! 4번 카드. 어, 저기, 뭐,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